오지 탐색하러 나서는 길이다 여주에서 문막으로 이어지는 성강 줄기를 따라 강원도 횡성까지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볼 생각이다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근처 지날 때마다 틈틈이 체크해봐야 한다 그도의 출처는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찾아내기도 하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노지 정보를 입력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대부분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포인트들이다. 주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작은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길 옆에 작은 개천으로 물놀이가 가능해 보이는 곳이 몇군데 보인다. 차 대놓기도 적당하고 간이 화장실도 배치된 이런 곳의 정체는 무엇일까? 도로 바로 옆이라서 캠핑을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지만 한나절 물놀이만 하고 가는 정도로는 꽤 괜찮은 포인트다. 그만 보고 갔다가는 이렇게 길이 맥없이 끊겨버리는 상황도 부지기수다. 그래서 노지 탐색은 한 군데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점찍어둔 장소를 추려서 경로를 잡아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들쑤시고 다녀야 한다. 이 물줄기를 따라 이런 식으로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다. 처음 가고자 했던 장소는 행성의옥지이라는 곳인데 지도를 보면서 표시했다가 기존의 노지 포인트임을 알고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나서게 된 거다. 마침내 옥지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차단봉이 있다. 나중에 확인해 보니 차단봉은 최근에 생긴 것이더라. 최근에 막힌 거라고 보면 되겠다. 근데 간이 화장실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.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슬슬 허기가 짙어진다 오늘은 사이드백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했다 얀마 MT-07은 사이드백의 용량도 작아서 피크닉 준비하기도 버거운 조건이다 카메라 두어 개만 챙겨도 가득인걸 이에 문막교를 지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문막교로 향했다 그래도 이미 확인된 노지에서 마음 편하게 쉴수 있다는 게더 좋으니까 아, 막국수 먹을 걸 그랬나? 정차하고 나니까 저 앞에 막국수 집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왔는걸 물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다. 이런 게 흡사 바이크 포어의 모습이 아닐까? 간단히 먹는다고 산게 보통 점심 한끼 가격과 다르지 않다. 이럴 바엔 차라리 김밥천국 같은 데서 뭐 하나 제대로 먹는 게 낫지 싶다. 어찌했건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다. 이렇듯 노지 탐색이고 피크닉이고 전부 다 그저 한 발이 돌아다녀 볼 구실을 만드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다.